Somebody yeah. Longing for someone To hold me It could be 정읍에 있는 7곱 식구 캠핑장에 왔습니다 공방 사이트가 따로 있는데 제가 그 자리가 차박이 되는 줄 알고 예약을 했는데 차박이 안 돼서 팀장님한테 혹시 다른 자리 바꿔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저 혼자여서 <웃음> 쓰고 싶은 자리 쓰라고 하셔가지고 <웃음> 강의도 신났어요 <웃음> 여기가 개곡물 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 목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서 자리를 한두칸 정도 옆으로 옮겨야 될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이거 단을 내리고 차박을 해보니까 이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가지고 트렁크 단은 우선은 내려서 쓸 거예요 이쪽 앉을 자리는 트렁크 단을 내려놓고 이쪽은 홀딩 박스로 절반 정도? 누울 자리만 평탄화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홀딩 박스를 너무 작은 걸산것 같아요 내가 잘 자리가 별로였어 아무튼 평탄화를 해볼게요 저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왔거든요 대충 맞춰보려고 한번 맞나? 분명 머리로 생각할 땐될것 같았는데 아 안되네 안돼 시원해 바람 완전 시원해 바람 대박 강아 시원하지? 를 연결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더 사야 될것 같아요. 턱없이 부족해. <웃음> 는 여기 창문 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안으로 넣을 거예요. 이렇게. 괜찮은데? 괜찮은걸?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여기 3시 반에 도착했거든요. 지금 뭐 하다 보니까 5시거든요. 아, 제가 카메라 샀다고 저번에 말했었나? 제가 카메라를 샀거든요. 저 백수, 백수 캠핑 영상부터 그래서 좀 뭔가 좀 영상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아니면 안 되는데 <웃음> 백수가 거금을 들여서 카메라를 샀는데? 여기! 쿨매트 올라가 쿨매트! 강의 쿨매트 올라가! 제가 우정 촬박을할줄 알고 이거 차에 타프를 연결해가지고 워닝처럼 만들려고 타프를 사왔었거든요. 나갈래? 나갈래? 저 나갈게. 쿠팡에서 샀어요. 23,000원인가? 비 오는 날 쓰면 좀막 적고 찢어지고 할까봐 일부러 좀싼거 샀거든요. 근데 비가 안 와. 다음 주에도 안올까 아, 드디어 팩이랑 망치 같은 거 담을 가방을 드디어 샀어요 아무데나 놓고 어? 다니다가 어? 왜 내려올 거야? 좀만 기다려 아무데나 놓고 다니다가 가방을 샀습니다 얘도 쿠팡에서 샀어요 짜다잔 이거는 뭐냐? 데이지 제인이고 차에 원인같이 파프 연결하려고 큐방까지 샀습니다 왜 초점을 못 잡니? 네. 이걸 샀어요 차 여기 양 사이드는 그냥 줄로만 하겠습니다. 지금 팩박는 것도 힘들어요. 오 마르산 좀만 더자 좀만 기다려봐 거의 다했어. 테라 스토브를 샀습니다 이게 좀 저는 사용하기가 무서워가지고 구이 바다를 쓰고 있었거든요 요새 짐을 너무 줄이고 싶어가지고 그냥 샀어요 부탄가스? 왜 초점을 못 잡아 부... 왜못 잡아 부탄가스 어댑터도 샀습니다 어제 집에서 연습하고 왔어요 이쪽이 좀 너무 낮은 것 같아 가지고 풀때 꽂아서 살짝 높이만 올려줄게요. 지금 강의 자리를 좀 옆으로 밀어가지고 풀 때를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너무 푹 자고 있어서 <웃음> 이따가 마저 할게요. 일어났어 이 네, 소스가 빨리 됐다고 그런 거 같은데? 소스가 있는 줄 알았는데 포함이 아니었나 봐요. 그냥 얘네만 먹어야 될거 같아. 이거 있나? 음, 어떡해 기분 좋아. 대박사꾼. 와. 참고 있는가? 기름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맛있 음, 밤 되니까 하나도 안 더워요 딱 비가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안올것 같아요 이거는 처음 포장돼있을 때 같이 오던 뽁뽁이거든요 가방 더럽히기 싫어가지고 여기다가 싸서 다니고 있어요 안되니까 불이 이렇게 쭈루룩 캠핑장 따라서 터지네요 너무 예뻐 강이 일어나기 전에 안에 정리 먼저 하려고요 장작 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더러워서 좀 청소를 해야 될것 같아 테이프 이거 선풍기도 위에 걸어볼게요 황이 일어났어? 만져주니까 다시 자요 <웃음> 어떡해 너무 귀여워 어? 네. 나갔다 <웃음> 네. 진짜? 어디에 달아야 좋을까? 꽃다 달까? 어? 전 이렇게 할까? 아니, 기다려. 오기차를 사야 할것 같아요 오기넣 없는데 파리들이 많아가지고 전기 오기잘 사야겠어 됐어요 뭐야 방이? 이건 맛있게 먹어서 다니지? 리얼막을 커튼? 가림막을 사왔습니다 이게 빔 스크린 빔 프로젝터 스크린인데 제 차에 맞을 것 같아가지고 사왔어요 네. 음, 크기는 하나 와 대박 헉, 대박 딱맞저두 분께 완전 딱 맞는 것 같아요. 대박이에요. 대박! 강의 대박! 제가 원래 집에서도 맨날 누워서 TV만 보거든요. <웃음> 그래서 빗물 맨날 챙겨 다녀요. 어, 퇴사한 지 이제 세달전데 진짜 집에만 있어요. 가도 강의 산책, 캠핑 아니면 강의 자주 가는 애견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 말고는 진짜 집에만 있어요. 집에서 누워가지고 TV만 봐요. 안돼. 요 불이 안붙어요. 딸깍딸깍 소리만. 뭐지? <웃음> 여기 앉아 있어봐, 잠깐. 이거는 캠핑용 인덕션인데. 이거 그리들이 인덕션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강이랑 산책 좀 하다 왔어요 근데 카메라에 별이 안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별은 찍지 못했습니다 아 근데 벌레가 너무 많다 어떡하죠? 저는 이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네. 꼬리 흔드는 거야? 고양이 보고? <웃음> 고양이야! 아 귀여워 웬일이야? <웃음> 고양이야? 오 귀여워 아밥 먹을까? 친구 좀만 줄까? 배불르지? 귀여워, 진짜로. 왼발. 오메. 오, 우리 강아지. 아, 너무 똑똑하다. 왼발. 허, 아, 귀여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이고, 귀여워. 케이지겁먹어야겠다안 되겠다. 너무 잘했어. 잘했어, 우리 강아지. 제가 뭐 아침에 먹을 거를 안 싸와가지고 복숭아 하나 있거든요? 복숭아를 먹던지 아니면 매점에서 라면 같은 거 사서 먹던지 할게 요